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료 오염 손해배상 보장법 제 13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료 오염 손해배상 및 보상에 대한 각국의 법률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어, 지난 시간에는 1992년 국제협약체제를 받아들인 국가 또 이러한 국제협약체제와 독자적 기금제도를 보유한 국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어, 완전히 그 자기 나라 고유의 제도를 가지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미국의 법률에 대해서는 그 의의와 연방법률, 주법, 또 1990년 유료오염법의 순으로 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미국은 독자법 체제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어, 1990년 OPA 즉 유료오염법이라는 그 OPA를 제정을했습니다만 이 법을 통해서 선주 등 관계 당사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대폭 강화했다는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어, 효율적 유류오염사고 예방 및 유출된 기름 제거를 위한 신규정이다. 새로운 이제 법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러한 법은 어, 1992년 국제협약에 비해서 진보적인 환경친화적 입법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제협약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이 국제협약보다 더 강력한 미국의 독자법을 가지고 있다는 데 하나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또 미국법의 특징이 영국과 마찬가지로 공법과 사법이 하나의 법에 모두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 특징으로 볼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연방법률과 미국의 법은 연방법과 주법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이 보통의 경우에는 연방법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는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이 환경과 관련된 법, 특히 수질 환경과 관련된 법에서는 연방법보다 우선적으로 그 주법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외국의 선박들이 입출항을 할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은 연방법률이기 때문에 연방법률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연방수질오염관리법이라는게 있는데요. Federal Water Pollution Control Act라고 하는데 이 1990년 OPA가 제정되기 이전에 연방정부 차원에서 선박에 의한 수질오염관리에 관하여 제정한 가장 포괄적인 법률입니다. 그래 가장 일반 법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모든 형태의 선박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되는 모든 유류로 인한 오염에 적용됩니다. 이 예를 들어서 1992년 책임협약이나 국제기금협약 등은 지속성유류 뭐또원유로부터 추출된 기름 중에서 지속성유류 이런 92년 협약의 경우에는 그것도 화물유 또 벙커협약에서는 연료유 뭐 이렇게 이 제한이 제 되어 있습니다만 은이 연방수질오염관리법은 수질을 오염시켰다면 은 어떤 형태의 선박에서 유출이 되었든 또는 배출이 되었든 그 기름의 종류를 묻지 않고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유류 오염을 야기한 자에게 그로 인한 방제비용에 대한 엄격 책임을 부과하되 책임 제한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책임 한도를 초과하는 방제비용에 대하여는 정부 예산으로 설치되는 특별기금에서 이를 지급을 하게 되고요. 방제비용 이외에 오염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어, 이러한 점은 이제 불충분하다 이렇게 볼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연방수질오염관리법은 수질오염관리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어, 오염이 발생했을 때 방제비용의 지급과 관련된 어, 책임 또 정부에서 기금을 통한 어, 추가적인 보상, 뭐 이러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알래스카 횡단 파이프라인수급법인데요 트랜스 알래스카 파이프라인오슬라이제이션 액트라고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는데 알래스카 횡단 파이프라인을 통해 운반된 유류를 운송하는 선박으로부터의 오염에만 적용을 합니다. 연방수질오염관리법과는 달리 방제비용 뿐만 아니라 오염손해를 입은 모든 사람에 대한 선조와 운항자의 엄격 책임과 책임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책임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 특별기금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거의 그 연방수질오염관리법과 비슷한데요 다만 적용대상이 알래스카 횡단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운반된 유류를 운송하는 선박에서 오염원이 발생됐을 때만 에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방제비용뿐만 아니고 오염손해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묻도록 하고 또 기금에서 주가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점이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수 항구법인데요. Deep w o r l Port Act. 수심이 깊은 항구나 그 주변에서 선박으로부터 유류가 유출되거나 배출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데요. 방제비용 뿐만 아니라 오염 손해를 입은 모든 사람에 대한 선주와 운항자의 엄격 책임과 책임 제한 및 특별 특별 기금의 설치가 이 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어, 또, 외부 대륙붕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Outer Continental Shelf Lands Act라고 하는데, 미국 영토로부터 사메리 바깥의 대륙붕에서의 해저 자원 개발 등에 종사하는 선박과 시설로부터 유류 오염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 미국은 3메리 오랫동안 영해로 설정을 해 놓고 있었기 때문에 이 3해리 바깥을 이제 대륙으로 본 것입니다 지금은 미국도 12해리를 채택하고 영해를 기선으로부터 12해리로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은 가장 늦게까지 3해리 착탄거리설에 그 3해리를 미국의 영해로 설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외부 대륙붕법도 이러한 3일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바깥을 대륙붕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방제비용뿐만 아니라 오염소원에 대한 이들 선박이나 시설의 소유자 및 운영자의 엄격 책임과 책임제한 및 특별기금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은 1990년 유류오염법 즉 OPA인데요. 이 연방수질오염관리법이 가장 일반법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에 대한 일반법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어, 유류오염 소원에 대한 배상책임은 여기서 규정을 하고 있지 않고 방제비용에 대해서만 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 세 법률은 특정한 분야의 활동으로 인한 오염 유류오염에 대한 특별법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방수질오염관리법과 나머지 세 법률의 적용범위가 중첩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오염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연방수질오염관리법과 수질, 나머지 법률들의 규정이 다른 점도 있었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상당히 혼란을 가져오고 있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이 1989년 액슨 발대조 사건의 결과 이러한 미국 법제의 흥결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이로 인하여 이러한 법률 간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통일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국가적 공감을 얻게 됩니다. 이 통일법으로서 1990년 OPA가 제정이 되어서 미국의 기존 연방법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요. 기존 연방법을 완전히 대체하는 형식을 취하지 않고 기존 연방법의 일부 규정을 이 법에 의해서 개정하는 형식을 취하였기 때문에 선박에 의한 유리오염에 관한 미국 법제의 복잡성은 이 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하다고 하겠습니다. 연방수질로용관리법상의 방제방법 등은 그대로 인정하되 선주와 운항자 등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OPA로 개정하고 을 있습니다. 또 연방수질로용관리법상의 특별기금은 이 법상의 신탁기금으로 통합이 되었고 요 나머지 세 법률의 책임에 관한 부분을 개정했고 당의 법률상의 특별기금을 이 법상의 신탁기금으로 통합하게 됩니다. 또, 미국의 1851년 책임제한법에 우선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 선주 책임제한법이 1851년 책임제한법인데, 유류 오염에 대해서, 특별 법을 만들게 되면 1992년, 국제협약이 그러했듯이, 일반 상법상의 선주 책임제한보다 책임하한도를 높이고, 책임을 더 강화하기 때문에, 더 우선적인 효력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 법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이 법이 적용되는 유료 오염에 관한 선주 등의 책임은 1851년 책임 제한법이 아니라 이 OPA에 의하여 책임이 제한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각 주에서 적용되는 주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독자적으로 선박에 의한 유료 오염에 관한 법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1990년 OPA는 이러한 주법에 우선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방법보다 주법이 우선하는 효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각주는 독자적으로 1990년 OPA와는 다른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주는 1990년 OPA보다도 선주 등의 책임을 엄격하게 규정할 수 있고 실제로 알래스카나 캘리포니아와 같이 1990년 OPA상의 선주 등의 책임 자를을 인정하지 않고 무한 책임을 인정하는 주가 15개입니다. 미국의 50여개 주 중에서 15개 주라는 것은 이 바다 해안을 가지고 있는 주의 대부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15개 주가 무한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에서 선박에 의한 유료 오염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은 무한배상 책임을 진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미국은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에 대하여 연방법에 따른 책임과 주법에 따른 책임이 다르며 또한 주에 따라 책임이 각각 다르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는 연방정부로부터 독자적인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주정부의 투쟁의 역사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미국 연방제도의 특성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서 조만간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은 1990년 유료오염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간략히 설명드렸듯이 1990년 유료오염법 즉 OPA는 기존의 연방법을 대체, 대체는 아니고요. 좀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실제로는 대체가 되지 않고 일부 규정들을 수정해서 적용하도록 하는 이제 법인데 공법과 사법도 방제와 오염소원에 대한 배상책임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아주 일반법 또는 기본법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하게 한 되면 그 발생한 주법이 적용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기본적으로는 1990년 OPA가 적용되기 이 때문에 우리가 OPA는 좀 자세히 알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선 적용 범위에 있어서 어, 적용이 되는 유류는 모든 종류의 유류에 적용이 되는데요. 어, 따라서 지속성유류, 비지속성유류, 유조선으로부터 유출되는 화물로서유류또 일반 화물선으로부터 유출되는 연료유류 이 모든 유류가 어, 적용의 대상이다. 오염의 원인이 되는 기름이라면 무엇이든 적용의 대상이다. 이렇게 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적용되는 선박은 국유성과 주정부 소유의 선박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선박에 적용된다. 그럼 이두 가지를 합하면, 어, 국유성과 주정부 소유 선박을 제외한 모든 선박으로부터 유출되는 지속성 유류든 비지속성 유류든 또는 화물유든 아니면은 연료유든 관계없이 어, 이러한 그 선박, 어, 모든 선박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되는 이러한 그 기름으로 인한 오염 손해에 대해서는 OPA가 적용된다 이렇게 이해를 할수 있겠습니다. 또 적용되는 장소는 미국 내에서 항해가 가능한 수역입니다. 내륙항해 수역 및 연안으로부터 3마일 이내의 해역에 적용이 되는데요. 미국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굉장히 넓은 바다 뿐만 아니고 바다와 연결되는 내륙수로 즉 강도 있고 또 운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항해가 항행이 가능한 수역은 모두 포함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미국 연안으로부터 200마일 이내의 배타적 경제수역, 경제구역이 아니고 경제수역입니다. 또 프레토리코, 과 미국령 사모아, 미국 버진아일랜드와 마리아나스 수역, 미국 내의 항구로 입항하는 모든 선박, 또미국항구로부터 출항하는 선박 및 미국 수역을 통과하는 선박, 어, 이것은 무슨 얘기냐 면은 제가 장소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러이러한 수역 내로 어, 입항하는 이제 모든 외, 외국 선박과 국내외 선박을 모두 포함한다. 또 미국항으로부터 출항하는 국내외 선박 및 미국 수역을 통과하는 경우에도 이 수역을 통과하거나 입항하거나 이 수역으로부터 출항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서 적용한다. 따라서 이 장소적인 범위는 이렇고 이 수역을 둘러싸고 입항, 출항 또는 통과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서 적용한다면 뭐 이런 뜻으로 의미를 부여하면 를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료염 소원에 대한 민사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책임의 주체는 선주, 운항자, 선체용선자가 되는데요. 선주, 운항자 또는 선체용선자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해석을 둘러싸고 분쟁이 있다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요. 어, 이 선주의 경우에는 선박이 편의취적된 경우에 실제 선주가 책임을 지느냐 의 문제인데요. 어, 이편의취적되었다는 것은 페이퍼 컴퍼니를 외국에 만들어놓고 이 페이퍼 컴퍼니가 형식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실제 소유자는 이 형식적 소유자로부터 이 선박을 용선해 오는 형태로 선박을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실제 선주인 페이퍼컴퍼리가 음, 형식적인 선주라면 실제 선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있냐의 문제인데요. 아, 이 경우에는 법인격 부인의 이론이 적용되느냐의 문제가 각국의 어, 해석상 법률의 해석상의 문제로 남아 있는데, 미국에서는 아직 이에 관한 음, 법원의 판결은 없기 때문에 뭐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법인격을 남용하고 있다고 해서, 실제 선주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는 판례상으로는 있다 이렇게 보습니다 선박 운항자는 선박관리회사를 포함해서 실제로 그 선박의 운항을 위탁받아서 배를 운항하는 회사인데요. 단지 선원의 수급만을 관리하는 선원관리회사 우리가 보통 선원송출회사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회사는 선박관리회사로서 운항자의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박의 운항에 책임을 지는 관리회사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아모크 카디지오 사건에서 선주는 그이 아모크 카디지오로 운송되던 유료의 소유자인 인디에나 스탠다드 석유회사의 자유회사였기 때문에 석유회사가 사실상 선박의 운영을 지배하고 있었고, 인디에나 스탠다드 석유회사가 운항자로서 오염소원에 대해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어, 미국이, 미국에서는 음,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어, 또 선체용선자는 선박 임차인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어, 이러한그 선체용선자는 당연히 선박 운항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 따라서 책임의 주체가 되고요 어, 이 용선자이긴 하지만 항해용선자나 전기용선자는 화주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선박 운항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예,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겠고요 어, 다음 은 연대책임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선주, 운항자, 선채용선자는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제협약의 경우에는 국제협약체제에서는 강제보험을 들게 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선주만 책임의 주체로 삼고 보험을 들어버리면 피해자 보호상에는 배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 체제를 취하고 있지 않을 때는 이와 같이 연대책임을 물음으로써 피해자의 배상에 또 정보에 좀더 충실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책임의 성질 및 면책사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엄격 책임 원칙을 취하고 있는데요. 책임의 주체는 유리오염 사고에 대한 과실 유무를 묻지 않게 하고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고 있습니다. 어또어 면책사유를 몇 가지 두고 있는데 사고가 오로지 자연현상, 전쟁, 제3자의 행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는 경우 책임의 주체가 면책되기 위해서는 사고를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를 해야 하고 방제작업을 위하여 권한 있는 공무원이 요구하는 협조조치를 취해야 하며 거절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국가 비상계획을 이용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사고가 오로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책임의 주체가 면책되기 위해서는 책임의 주체가 유료의 관리에 관한 상당한 주의의 무를 다했어야 하고 예견되는 제3자의 행위에 대해서 대비를 하였어야 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 사고가 오로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것은 유료가 유출된 선박에 대한 책임의 주체는 1차적으로 방제비용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 의무를 이행한 책임의 주체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를 대비하여 제3자 또는 신탁기금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책임의 주체는 만일 제3자가 다른 선박의 소유자이면 제3자의 선박에 적용가능한 책임한도액의 범위내에서 책임을 지고 만약 제3자가 선박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유류가 유출된 선박에 적용가능한 책임한도액의 범인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제3자의 행위에는 책임의 주체의 비용인과 대리인의 과실 또는 책임의 주체와 체결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제3자의 과실은 포함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손해배상 청구인의 중과실이나 의도적 위법행위 즉 wilful misconduct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 그 책임의 주체는 당해 청구인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다음은 책임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방제비용의 지급인데요. 책임의 주체는 미국 연방정부나 주정부가 유료오염 사고로 인하여 지출한 방제비용 또는 대통령이 작성한 국가 비상계획에 따라 제3자가 행한 방제조치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발생된 방제비용을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때 방제비용이란 유료 유출을 방지하거나 유출된 유료를 제거하거나 기타 공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심각하고 즉각적인 유출의 위험이 있었느냐의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합리적으로 지출한 유출 방지 비용을 보상함으로써 유류 유출 방지 행위를 적극 권장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염 손해인데요. 첫째, 자연자원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데 자연자원은 육상 또는 바다의 모든 동물과 식물을 포함하고 대기와 물을 포함하는 매우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자원에 대한 피해액 평가하는 데는 손상된 자연자원을 원상회복하거나 그에 대한 대체자원을 얻는 데 소요되는 비용 및 원상회복시까지의 가치의 감소가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는 연방이나 주정부로부터 자연자원의 관리를 수탁받은 신탁재산관리인이 되는데요. 자연자원 자체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고 있는 점에서 국제협약체제보다 진일부한 친환경적인 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에 대한 피해 및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음은 생계를 위해서 자연자원을 사용하던 자의 자연자원 사용 수익의 상실인데 재산에 대한 물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아, 미국 법의 원칙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어로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뭐 이러한 채취로 수익을 올리다가 못 올리게 되니까 이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뭐 이런 내용이라고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이나 자연자원의 피해로 인한 상실이익 및 수익능력의 손상으로 인한 손해. 다음 자연자원의 피해로 인한 연방 또는 주정부의 세금 사용허가료, 임대료 등의 상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방제 조치 기간이나 그 이후 연방 또는 주 정부가 대체 또는 추가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이러한 내용들이 비용들이 전부 손해배상 책임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책임의 제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조선이나 유조 바지의 경우에는 총 톤수 1톤당 미화 1,200달러. 책임한도액은 총톤수 3,000톤 이하 선박의 경우에는 최소 미화 200만 달러가 되겠고 요 총톤수가 3,000톤을 넘어가는 선박의 경우에는 최소한 미화 1000만 달러 이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선박의 경우에는 총톤수 1톤당 미화 600달러 또 책임한도액은 최소한 미화 50만 달러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의 책임한도액을 넘는 손해나 방제비용은 이론상 신탁기금이 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책임제한 배제사유인데요.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서 발생한 경우 이 손해가 발생한 경우죠. 연방안전설계 운영규정의 위반으로 인해 초래된 경우 책임주체의 대리인 비용인 또는 계약있는 자의 고의 중대한 과실 또는 규정위반으로 인한 경우 유료염사고를 알리장 불고지했을 경우, 또방제 작업에 관하여 담당 공무원이 요청한 합리적인 협조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이자 이자 부분에 대한 이런 내용들은 책임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손해 배상 청구 절차는요, 기름 유출 사고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대통령은 즉시 가능하다면 책임자를 지목하고 책임 주체와 그 보증인 등에게 이를 통지하게 됩니다. 지목된 책임 주체 등은 5일 이내 책임 여부를 시인하거나 부정하게 되고 책임을 시인하게 되면 15일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공고하게 되고 책임을 부정하거나 지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통령은 신탁기금에 대해서 청구 절차를 진행할 것을 공고하도록 하게 됩니다. 90일 이내 에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면 책임 주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신탁기금에 대해서 직접 보상청구가 가능한데요. 배상절차가 90일 이내에 종결되는 것은 아주 저, 어, 소수라고 볼수 있습니다. 대부분 신탁기금이 1차적으로 지급하고 책임주체 또는 보증인 등에 대해서 대위청구권을 행사하는 절차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능력증명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수역으로 들어오거나 또는 미국 수역에서 운항하는 선박 중에서 기름을 운송하지 않는 바지선을 제외하고요. 총 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에 대한 책임의 주체는 이 법상의 책임제한액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행받아서 소지해야 합니다. 미국 세관이나 해양경비대는 재정능력증명서 미소지시 당해 선박의 국내 수역 입항 거절 또는 출항금지가 가능하고요. 재정능력증명서 미소지로 미국내로 들어온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에 실려있는 기름은 압수 및 몰수가 가능합니다. 또 재정능력증명서는 주로 보험증서, p i 글로벌 보증장, 신용장 등의 형태로 발행되고 이 있습니다. 다음은 신탁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탁기금을 설치하게 되는데 1986년 내국세법 제9509조에 의해서 설치가 됩니다. 1990년 1월 1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기름에 대해 배럴당 5센트씩의 세금을 부과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신탁기금의 기본재원은 연방법상의 특별기금으로부터 인수한 자금과 1990년 OPA에 따라 징수되는 벌금, 1990년 OPA에 따라 자연자원의 피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징수되는 어, 이러한 재원을 어,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신탁기금은 오염사고당 미화 10억 달러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그중 어, 자연자원피해배상은 사고당 미화 5억 달러로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금은 연방 및 주정부의 방재비용, 자연자원피해평가비용, 미지급된 제3자의 방재비용, 미지급된 손해배상금 등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상 미국의 유료오염 손해배상 및 보상제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미국 제도는 국제 협약체제와는 완전히 다르게 독자적인 법을 가지고 있고, 또 미국은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또 법률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아, 이 법을 공부를 하시고 좀더 이제 자료를 한번 보시고요. 아, 첫째, 미국 법상 유료 오염 손해배상 제도에 대한 연방법과 주법의 어, 효력에 대해서 한번 음, 토론해 봅시다. 두 번째, 1990년 OPA상 신탁기금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고요. 어, 가능하다면 국제협약과 OPA상의 그 기금제도에 대해서도 비교해서 공부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1992년 국제협약체제와 1990년 OPA를 비교해서 토론해 보도록 합시다.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알면 어, 미국법과 국제협약체제가 어떻게 다르고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서로 비교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상, 이번 시간, 강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